이번에 소개해드릴 모드는 좌판 장사를 할수 있게 만들어주는 모드예요. 장사를 하기 위해서는 대장간에서 좌판을 먼저 제작해야 하며 재료는 장작, 철죽에 가죽이 필요해요. 좌판을 제작하였으면 장사를 하고 싶은 자리로 이동해주세요. 주변의 NPC들이 많은 장소에서 장사를 시작하는 것이 좋아요. 그리고 장사를 시작할 장소에 도착하였으면 소지품 창에서 좌판을 바닥에 버려주세요. 좌판이 생성되었다면 상자를 열어서 판매할 아이템을 넣어두면 돼요. 마지막으로 의자에 상호작용을 하여 장사 시작을 선택하고 손님이 오기까지 기다리고 있으면 끝이에요. 기다리다 보면 NPC들이 다가와서 흥미를 보이기 시작하며, 마음에 드는 아이템이 있으면 흥정을 시작해요. 그리고 10% 할인하여 판매하면 더 높은 평판을 얻어서 흥미를 가지는 NPC들이 늘어난다는 점을 알아두세요. 이 모드의 흥미로운 점은 NPC가 착용하고 있던 장비보다 좋은 아이템을 구매했으면 구매한 장비를 사용한다는 것이에요. 또 다른 기능으로는 동료에게 좌판장사를 대신 시키는 것이 가능하며 만약 너무 오랜 시간을 맡기게 된다면 버그인지 모르겠으나 판매한 대금을 들고 영입자리로 돌아가는 경우도 생겨요. 동료가 아이템을 판매한 대금을 수령하는 방법은 동료의 소지품 창에서 골드를 꺼내오는 형태로 받을 수 있으며 판매한 금액의 일부는 수수료로 동료가 꿀꺽한다는 점을 알아두세요. 다른 지역에서 일정 시간을 보냈으니 얼마의 수익금이 나왔을지 확인해보러 가볼까요? 와 4천 골드나 벌었네요. 동료 모드와 함께 설치한다면 여러 장소에 좌판에 설치하여 동료에게 대신 판매하도록 시키는 것도 가능하여 스카이림 세계에서 노점상 프랜차이즈를 할 수도 있어요. 소개해드린 모드가 유익했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려요. 끝